이제 자르기 전에 칼날에도 균이 살아있다든지 묻어있으면 또 양파 모종에 병균이 또 옮겨 갈수 있기 때문에 불로 한번 살짝 소독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뭐한먼 자리는 한 2km 정도. 2km 정도 지금. 네 원간이 깔려져 갖고 원간이 있습니다. 원간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? 네밭 자리마다 전부 다밭 앞에 아니면 뒤쪽에 그길 바로 밑에까지 원간을 다묻어가지고밸브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져 가지고 있습니다. 참 편리하게 했네. 편리하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였죠. <웃음> 뭐뭐 뭐 하는 데입니까? 여기 저희 밭을 관리하는 양수장입니다. 와 저거군요. 네. 여기 1번 양수기 그다음 저 뒤쪽에 가면은 2번 양수기 하나로 충분하게 돌릴 수 있지만 혹시나 예비용으로 하나 더 두는 겁니다. 저 물을 퍼오는 겁니까? 네네.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? 어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입니다. 여기에 전기 시스템. 네 안에 타이머랑 다 달려져 갖고 있고요. 양수기가 수십 대가 있어야 됩니다 밭이 수십 개이기 때문에 그걸 기름 넣고 또 가서 끄고 돌리고 끄고 돌리고 그리고 또 용량도 작기 때문에 아예 큰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모든 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깔려져 갖고 있죠 네, 여기까지, 뭐, 한, 먼 자리는 한 2km 정도? 2km 정도 지금? 네, 원간이 깔려져 갖고 원간이 있습니다. 원간이 어디까지 이는 거야? 네, 밭자리마다 전부 다, 밭 앞에 아니면 뒤쪽에, 그길 바로 밑에까지 원간을 다 묻어가지고, 밸브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져 가지고 있습니다. 참 편리하겠네. 편리하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였죠. 비용도 <웃음> 많이 들어갔은데 그렇죠. 엄청, 처음에 할 때는 돈도 많이 들고 했지만,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, 뭐, 시간 타임을 맞춰서, 퇴근할 때 그냥 몇 시간 후에 꺼지게끔 탁 스위치만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다 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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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 위쪽은 나중에 이제 굵어지면서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아, 쓰러져. 예, 네, 더 커버리면 이게 서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카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커버리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요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카팅을 탁 해주면 너 먼저 발화가 돼서 큰 모랑 그 다음 조금 늦게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모랑 균일한 사이즈에 크기의 모종을 키울 수 있고 그다음 한번 카팅을 하고 나면은 몸통이 굵어집니다 위로 성장을 <웃음> 하는 걸 갖다가 한번 카팅을 하게 해주면 이제 심을 때 어느 정도의 모종 굵기가 나와줘야지만이 손으로 딱딱 심었을 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바닥바닥하게 서 있는 모를 심으면 훨씬 일룩률도 잘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위로 키큰 것보다는 이 짧으면서 굵은 모를 심어줘야지만이 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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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모종을 씌웠는데 네. 풀들이 굉장히 많네 그 비닐을 씌워서 소독을 하고 나면 이열 때문에 풀씨가 좀 잡히고 이렇게 사가 그 버리는데 지금 피복을 못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파종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풀씨들이 이제 모종크라고 물을 주면 그 물이랑 비료기를 먹고 지금 풀씨가 계속 한번 맸는데도 지금 두 번째 매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. 초반에 이 비닐 피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는데요. <웃음> 조금 서두셔가지고 서둘러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그 방법이 나중에 그 풀매는 인건비보다는 훨씬 그 적은 인건비로도 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<웃음> 풀반 모종반이에요. 풀반 모종반. 네. <웃음> 예. 이게 풀밭인지 양파 모종밭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이유가 비닐 피복을 처음에 안 했다는 거죠? 맞죠. 예, 비니 피복을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했으면, 예, 네. 이렇게 손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. 이걸. 마트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풀들이 지금 나기 시작하죠 그냥 망을 지어놓으면 아, 그래. 그 여기 위에다가 어, 이렇게 그 풀, 그 양파 모종을 부어버리면 양파 모종 반, 풀반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, 이제 씨를 파종하게 되면 풀이 나지를 못합니다 한낮 기온이 햇빛이 쨍쨍 내려었을땐 비닐한 온도가 50도,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살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풀이 났다가도 뜨거운 온도 때문에 안에서 풀씨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날씨가 너무 그 안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도 되고 풀도 풀씨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날짜에 비가 그다음 그치고 다음그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파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그 충도 안에 땅 속에 있는 뭐 그... 땅강아지부터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날씨가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멜라 그러면 처음에 비닐 피복하고 하는 그 비닐 값이라든지 수고스러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몇배더 노력을 해야지만 그 잡을 수 있고 뭐 정도 풀이 있으니까 잘클 수가 없겠죠. 양분을 다 풀한테 뺏겨버리니까. 돈, 돈을 버는 농업. <웃음> 네. 돈보는농업통에서 미리미리 투자하고 준비를 야된다네또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<웃음> 내년에는 이러지 마시죠 우리 <웃음> 올해 많이 어려움도 겪으셨을 텐데 네. 모종 관리를 끝까지 잘 하셔서 모종 농사가 양파 농사의 뭐 50%니까 모종을 최대한 잘키우셔고 올해도 대박 농사 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<웃음>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 o o o